식동을 끄고 펜을 이용해 미션을 온도를 떨어뜨려줍니다.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커버를 탈거 후 기존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약 5만키로 주행 후첫 교환인데요. 상태는 좋지 않아 보이네요. 배출되는 오일의 색깔도 그렇고 냄새도 좋지 않습니다. 드레인이 완전히 끝났으면 플러그를 가책을 합니다. 준비한 오일은 캐스트로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더뉴말리브의 미션을 규격인 쉐보레 덱스론6 공식 승인 리스팅된 오일이며 100% 합성류입니다.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더보기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류를 주입합니다. 시동을 걸고 변속을 시작합니다. 유온도 함께 올려주고요.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충분히 들여 오일을 배출해 주고요. 신품 드레인 플러그와 레벨링 플러그를 준비합니다.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오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마무리하고요. 신유를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넣어주고요. 최보의 하이드라 멜팅 미션은 2회 드레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유가 잘 돌도록 변속을 진행합니다. 레벨링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유온을 계속 올려주고요. 다시 한번 변속을 진행 후 피단의 위치에 레벨링 작업을 시작합니다. 과주입된 미션 오일을 배출합니다. 미션 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 내인 91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더뉴말리부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 지나온 오일로 가장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된 플러그들의 모습이고요. 시운전을 다녀온 후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통한 DTC 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